패러드림이라고 불리는 레벨은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상현상으로 취급되었기에 식별 업무가 붙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어두운 환경과 예측범위 밖에서만 입장할 수 있는 패러드림의 확인된 진입방법은 다른 개체가 없고 완전한 어둠을 둘러싸인 의미의 장소에서 잠이 들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란다면 진입 가능하며 암흑상태인 레벨 6에서 벽으로 노클리 현상을 겪게 되더라도 진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드림의 환경은 자신이 경험한 추억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친근한 느낌을 받으며 들어간 순간 모든 소리는 음소거되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곳의 모든 문과 창문 그리고 닫혀있는 통로는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지며 더 깊이 들어갈수록 현실과는 멀어진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더라도 꿈의 환경은 서서히 변해가고 엔티티 나이트메어가 패로드림에 들어온 방향자를 죽이기 위해 추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나이트메어는 기본적인 검이나 날붙이 등을 사용하지만 하이클래스 나이트메어의 경우에는 더욱 지능적이며 검, 낫, 창, 석궁과 같은 여러 무기를 사용해 방향자를 사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이트메어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테러드림의 256단계를 지나 적은 확률로 크림슨 도어를 발견하면 0.08%의 확률로 테러드림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테러드림에 진입하는 순간 블러드문이 떠있고 붉은 하늘과 크림슨 오브가 보인다면 매우 적은 확률을 뚫고 테러드림의 서브레벨인 블러드문에 진입한 것으로 생존 가능성은 지루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블러드문의 구역은 크게 다섯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큰 시나마 결정, 붉은 기운이 감도는 오렌지색 모래와 언덕으로 구성된 바위사막 그리고 용도를 알수 없는 재단으로 구성된 버밀리온 사막의 표지판에는 나의 영역에 감이 발을 딛는 자, 끝이 다가올지니 라는 섬뜩한 문구가 이곳의 방향자를 맞이합니다. 버밀리온 사막의 동쪽에는 죽은 나무와 덤불 보통으로 가득 찬 웅덩이로 이루어진 프레스트 오브 미스테크가 있으며, 이곳의 개체들은 불행한 방랑자를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 죽음에 타다르게 합니다. 버밀리온 사막의 서쪽에는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블레이크 오브 리그렛이 있으며, 이 호수는 식별 램에서알수 있듯, 방랑자로 하여금 과거 실수에 대한 후회를 느끼게 하여 호수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이곳의 개체들 역시 방랑자에게 속삭여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호으로 뛰어든 방릉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거밀루온 사막의 북쪽에는 입이 없는 크고 뒤틀린 검은 나무, 검은색 바위와 커다란 봉우리로 구성된 피크 오브 매드니스가 있으며 이곳에 뒤틀린 검은 나무들은 방릉자에게 속삭여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만들거나 기분 나쁜 방법으로 죽도록 부추깁니다.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강은 리퀴드 페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리퀴드 페인이 얼어있어 정상까지 등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밀리온 사막 남쪽에 위치한 플레인 오브 드레드의 환경은 흰색 바위 바닥에 검은 가지들이 땅에서 수산한 형태를 보이며 모든 것이 단조롭고 짙은 회색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드물긴 하지만 리퀴드 페인으로 되어있는 비가 올수 있어 이곳을 방문한 방문자에게는 피나처가 제공되지 않는 사실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밖에도 지능적인 나이트메어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벙커에는 적대적인 대체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블러드 문에 입장한 뒤 블러드 바인과 크림슨 나이트메어를 충분하게 제거했다면 1만 킬로미터 반경에서 크림슨 도어가 나타날 것이고 이분은 꿈의 주체인 방문자가 죽거나. 문의 입장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블러드문의 창조자이자 이 세상의 공포라고 불리는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 존재의 허락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게 됩니다. 단 0.2%의 방영자만이 테러드림을 빠져나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수많은 백문의 방영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포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